네 안녕하세요 오늘 김말이요 그 김말이 튀김 할 거예요 근데 사먹는 거는 막 잡채만 잔뜩 들어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거 돼지고기 다진 것에다가 또 오징어 다져서 넣고 잡채 넣고 여러 가지 채소 넣고 그렇게 할 거예요 아 이게 그냥 넣으면은 이게 물기가 생기니까 절거서 물좀 짜불고 어. 이렇게 해 놓으면 금방 절어져요 가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넣고 소금 좀 넣고 오징어 데칠게요. 살짝만 데칠 거예요. 썰기 좋게 안 데치고 바로 넣어도 되는데 안 데치면 썰기가 나빠가지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당면을 삶을 거예요. 이 오징어 물에다 맛있어라고이게가지가요다 절거졌어요. 물 나오잖아요. 이렇게 여기 안 넣으면 속에서 물 생겨가지고 안 돼. 그래서 이렇게 좀 하나, 하나만 하나 넣어도 깔끔이네 까면은 한 조각밖에 안 돼. 이거요, 이거 좀, 그, 다져줘야 돼 너무 기니까. 오징어가 씹히니까 맛있더라고. 응. 음. 오징어는, 오징어는 크게. 응? 오징어는 크게. 이것도 다지면 좋은데, 이게 다지기가 힘들어가지고. 정족 조금만 뿌려줄 거예요. 조금 조금 하고, 미, 이 거기에는 밑간은 조금 해줘야 돼. 한스푼 정도 설탕 엽취 좀 넣어주고 네. 소금. 세등분이로요딱 잘라갖고 이게 맥주를 여기다 좀 넣어주면 더 바삭거리고 좋은데 맥주가 없네요 물을 이거를 반죽을 조금 어, 이렇게 딱 따롯해가지고 어 이쪽 올라오면은 이때 딱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불은 이쯤에서 좀 중불로 줄여줘야 돼요 너무 이제 세면은 이게 바로 타니까. 이게 딱 좋은데요. 이게 너무 크게 말아졌네. 뭐 애들이 살쪄서 올라오네. 살쪄서 <웃음> <팔꿔서> 올라. <웃음> 이게 이 기름 온도가요이 이 김말이가 많이 들어가면은 이 온도가 떨어지니까 불을 좀 높여줘야돼요 그럼 조금 들어갈때는 좀 약혀주고 조절을 해가면서 해야돼 먼저 빼는거 한번 더 살짝 기름을 넣었다가 빼면 돼 간장 소스 만들게요 식초 이게 설탕 김말이 튀김을요 이렇게 했어요. 근데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. 좀 힘들어도 맛있네요. 그리고 김말이 이게 간장에다 튀겨 드시고 이제 맨 마지막에 디저트로 이게 귤 이렇게 드시면 돼요. 근데 우리 집 귤이 너무 조그만해요. 감사합니다. 다 먹어본다, 자니. 맛있네. 음. 짜니까 조금만 찍으라고 괜찮아.